놀라셨죠? <웃음> 이 노래 기억하세요? 예, 네. 다알고 이병헌하고 그 저기 김태희 나오는 거잖아요. 음, 이 영화 속의 이별은 참아 진짜 가슴 며져요 가슴 며져요 이병헌 그 눈빛 연기 그거 보세요. 근데 우리들의 그 전남친 눈빛 보세요. 그게 눈빛입니까? 어, 동태 눈깔이지. 아무튼왜이 <웃음> 노래를 불렀냐. 음. 저기, 막,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가 확, 나 세, 그날의 노래, 오늘의 노래 있잖아요. 예, 네, 오늘의 노래가 바로, 잊지 말아요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노래를 바탕으로,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하게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내 사랑이 아름답길 바라고, 영원했으면 하지, 내 사랑이 진짜, 우중충충 하고, 진짜, 어, 그냥, 완전히 그 뒤통수로 끝나는 통수로 끝나는 사랑을 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자들은 그래 알면서도 알면서도 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나에게 넌 아픔이고 아련함인데 음, 너에게 난 어떤 기억으로 남았니? 좋은,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좋지 않아요? 어, 나하고, 나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어, 사랑했던 사람, 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사람, 뭐, 이런 거 하여간, 꼭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착한 사람, 어, 뭐, 이쁜 사람, 음, 나, 뭐지? 나한테는, 어, 저기, 뭐야. 그 남아도는 사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왔어 복의 겨운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람 암튼 카드를 뽑아놨어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넌 음, 아픔이고 아련함인데 음. 너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았니? 이거죠 음, 기억은 항상 음. 지나간 건 아픔이죠. 어, 그리고 돌아보면, 어, 아련합인기도 해요. 어, 누구나 그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 누구에게나 다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디 봅시다. 아이고, 자, 이거 카드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네요. 여기다 놓을게요. 어, 카드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감. 음. 자, 어디 봅시다. 일단은 이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파볼까요? 이 사람의, 어, 이 사람의 그냥 딱여러분하면 떠오르는 거는, 어, 분명한 사람? 음, 분명하고, 어, 어, 그거 있잖아요. 아, 이런 말 해도 돼? <웃음> 너무 유돌이 없다? 어, 유돌이 없고, 어. 내가 파, 우리 여러분 편이잖아요. 우리 우리 파랑새 여러분 편이잖아. 그러니까 어, 조금 어이 이제 안안 안 좋은 말은 될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지. 어. <웃음> 근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웃음> 미안해요 정말로. 어. 에너리가 없다 이거지 어, 너무 강하다 어, 얼핏 보면 약해 보여요 얼핏 보이고 피부가 하얀 사람도 많을 것 같아 피부가 하얀 사람 음. 그리고 말이 예 말이 조금 음, 날카롭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저기 막좀 성격이 조금 급한 분도 없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 그리고,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어,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나면은 그냥, 확! 확, 확, 확! 이게 무슨, 이렇게, 빛의 속도로 말이 나가는 거야. 빛의 속도로 팍, 팍, 팍! 이렇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하면 탁 생각나는 거? 일단은, 어, 어, 똑똑하다. 응, 어, 애누이 없다. 이거예요. 똑똑하고 애느리 없다.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그, 너를, 그, 두고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음, 여러분을 도라, 두고 돌아선 이유가, 어, 여러분의 그러한 그, 어, 팍, 팍, 팍 꽂히는 성격, 어, 그것 때문에, 이게 좋을 때는, 일할 때나 이럴 때는 아주 그냥, 뭐 그거 있잖아요. 그냥 시원상해, 그 그러니까 빠르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 정확해. 그그 그, 그런 거 있죠. 빠르면서 정확하고 분석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일 진짜 일이 어 빨러. 그러니까 일이 빠르다. 일이 빠르고 승질도 급해. 어 승질도 급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만 빨리 하는데 뭐다 어 정확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하면 자기 일에 굉장히 애착이나 이런 게 많아요 애착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애착 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되라 그냥 일이니까 어, 일이니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 왜냐면 자기가 애착을 갖고 하는 일에는 어, 그렇죠 뭐지 실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나 어떤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여 이거는 여 남녀를 불문하고 해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좋은 점은 너무 많지. 좋은 점은 너무 많지만 이게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데서는 너무 좋을지 몰라도 너와 나, 내가 사랑으로 이어나가기에는 그치 내가 너의 말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말을 갖다 너무 날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갖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한 거예요. 어, 한마디로 못들 쳐먹었다라는 거지. 어, 미안해요. <웃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마음을 보면 너는 말을 너무 어, 너무 못 어, 너만 생각해라고 어, 하는 거예요. 나 나를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의 마음으로 음, 이 사람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게 이게 카드를 리딩하잖아요. 그럼 이 카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다고 딱그 사람의 마음이 느. 일켜지기 때문에 이걸 말을 갖다가 순화를 시키려면은요 이게 좀 늘어, 늘어지고 버벅거려 왜냐면 마음에 아닌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이 사람의 마, 마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마, 이 마음이 느껴졌는데 여러분에게 어, 싫은 소리나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벅거리게 되고 늘어지게 되고 어, 그, 뭐지? 음 그거 있잖아요. 겸연적으니까 자꾸 웃게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난 들어왔거든. 어,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웃음> 그분이 오셨거든.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이분의, 이분의 소리라고 어, 좀 들어주세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음, 음. 후회는 돼. 어, 후회는 돼. 어. 이 사람이 그래. 후회는 돼. 그랬기도 해. 음. 그렇지만 나는 아, 너무 상처를 받아 니네 말에 너는 남자는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남자도 상처받아 나도 가슴이 있어 어, 남자라고 늘 어, 나는 남자야 어험이고 어? 아퍼도 안 아픈 척 그렇게 하는 게 남자가 어, 그게 다 남자는 아니야 나도 아프고 어, 나도 속상해 어, 너의 그 날카로운 말에 나, 나는 마음을 많이 배웠어 그렇지만 가끔은, 어, 가끔은 네가 그립기도 하고 내가 잘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미친 척하고 어, 미친 척하고 너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어 어 그런 마음도 있어. 왜냐면 가끔 너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너한테 얘기를 해. 어 우리 그때 어, 어 어디서 만나 거기서 만나서 즐거웠던 시간 기억해? 어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어 나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지. 어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네. 해봅시다 음. 이 사람 착 어. 음. 너한테 가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야. 어. 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너, 난 너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지지가 않았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어. 하나의 그마처럼 묻어 놨어. 음. 어쩔 때는 정말, 그냥 미친 척 너한테 가고 싶어. 너한테 전화하고 싶고, 어, 막 너한테 달려가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 그런, 그럴, 그런데, 음, 아, 그, 달려가고 싶고, 응. 음. 그리고 너한테,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이 말도 하고 싶어. 음. 그렇지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난할 수가 없어. 왜할 수가 없으나. 내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음. 나는 자유롭고 싶고. 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 생기다가도 어느 순간 호련이 나는 그래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다 그냥 우리는 헤어졌다 라고 스스로를 갖다가 되뇌이고 암시해 우리는 헤어졌다 라고 너와 같이 갔던 곳 너와 같이 어, 저기 막 지나던 곳 어, 그런 것들을 보면 너에 대한 기억이 하나하나 묻어 있고 거기서 너가 했던 행동들이 난다 생각이 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돌아갈 수는 없어. 왜 돌아갈 수가 없냐? 그왜 돌아갈 수가 없냐? 음, 다른 사람이 생겼나 본데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끝나고서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바로 생긴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서 왜 이런 어, 개소리를 입대껏 짓거린 거야? 이게 이게 이게 그 뭐지? 너무 빨리 어, 그러, 그런 거 있어요. 너, 너무 빨리 어, 너무 빨리 저기 돼도 자기 뭐지? 그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음, 왜냐면 자기도 양심에 찔리거든. 어이, 아니 그냥 아아그나나 그, 나 저기 막 그래 미안하다 너랑 헤어지고 너무 빨리 여자 생겨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너랑 어, 헤어지고 너무 외로워서 어, 너무 외로워서 그냥 저기 막 후딱 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딱 사귀게 됐어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래 어차피 헤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헤어졌는데뭐 내가 네 멱살을 잡겠냐 니네 싸기를 날리겠냐 내가 너한테 뭐어 뭐지마 쌍욕을 해야 되겠냐 나를 갖다가 그렇게 속좁분해를 몰고 가지마 응. 어차피 너랑 나랑은 끝났는데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이아는 혼자서 삼류소설 쓰고 있냐 여기서 그렇게 다 좋아다가 기서반전이나오는 이게 이게 이게 이래서 사람은요 열길 물속으로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저기 뭐 진짜 어 진짜 돌아올려면 돌아올려면 이런 잡소리 안 하지 이건 다 잡소리지 왜 딴년이 생겼다는 걸 갖다가 어 합리화시키기 위한 잡소리 그거잖아 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떠나준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그랬어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이런 잡소리 갖다가 계속 해대 이게 참나 이게 무슨 마음인 줄 알아 어, 남자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그저기 뭐야 남자들은요, 진짜 내가 이거 내가 아는 동생한테도 얘기해줬는데 남자들은 흠, 지, 지나간 여자여도요 안 버려요. 그냥 헤어진 거지, 그냥 안본 거지 버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버리냐? 예를 들어 내가 쓰레기 짓하는 걸 들켰어. 근데 얘가 내 멱살을 갖고 쌍따를 날린 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주변에 대고서 막 내역을 하고 혐담을 하고서 딱 보니까 저렇게 저기만 와꾸가 얘하고는 비전이 다시는 더 없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지워요. 그렇지만 게 헤어지고 나서 그런 와꾸가 아니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여운이 있고 그래도 뭐뭐 뭐 나의 뭐 안녕을 빌어준다거나 그래 뭐잘 살아라 이 나쁜 놈아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진 거는요 여지를 남겨요 왜냐면 돌아와야 되잖아 어 자기가 돌아올 구석을 남겨두기 때문에 절대 어이 저기 막 막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진짜 그 뭐지 막갚아 또라이 지가 아쉬운 거 없는 돈 그리고 아무리 지가 아쉬운 게 없다 그 하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너무너무 나쁜 놈으로 비춰지면, 내 욕을 하고 다닐 거잖아, 이디가 그니까, 러욕 먹기 싫어서, 어, 그런 경우 있죠.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남자들은 지나간 여, 여인도, 어, 버리지 않는다. 안 버려요. 어, 딱 그거야. 만약에 얘하고 안 됐을 적에, 언제라도 돌아갈 집을 말해,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 어, 돌아갈 집 하나는 어, 지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거예요 돌아갈 집 하나. 근데 이게 딱히 돌아갈 집이 여러분 여러분만인지 여러 아닌 더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여지를 남겨놓은 거다 라는 거죠 어, 뭐 만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해놔서 여러분들한테 나쁜 놈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아무것도 없고 어, 여자가 궁할 때 그치 다시 만나지, 마, 만날 나지만 수도 있잖아 잠깐 뭐 그런 거예요 어, 한마디로 그 스피어 타이어 어, 죄송 왜냐면 남자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항상 스피어 타이어로 남겨둔다는 거죠 급할시 빵꾸 땜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여자를 갖다 못 구하는데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우리 어 파랑새라도 잠시 더다 다 만날까? 내가 다른 사람 생길 때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음. 나쁜 놈이네. 음. 아니 여자 있는데 왜? 음. 야 네가 마음가짐이 더 나빠. 이이 이 뭐지? 근데 왜 헤어진 거야? 아, 혼자 죄송해요. 아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왜 헤어진 거냐고. 지금 딴 여자랑 같이 있잖아. 음. 끝나고 바로 음. 그것도 어떤 여자냐 하면은요. 어, 자기가 어, 원했던 여자를 얻었어요. 원했던 여자를 얻었는데 이 원했던 여자는 음. 그런 거지. 어떠한 그 조건이 맞은 거예요. 얘, 얘는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더 좋아해요. 물론 사랑도 좋아하지만 마음이 먼저냐 조건이 먼저냐 그러면 얘는 조건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어.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항상 어 저기 막 그리워했던 그런 거 있잖아. 어, 나, 내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건의 1순위가 맞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맞는 사람을 지금 얻은 거야 그래서그 여자하고 지금 있는 것 같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이렇게 아... 야니 그, 네 여자 생겼으면 걔한테 집중해 이거는 네가 지금 우리 파랑새한테도 그렇고 지금 여기 어, 네 여자한테도 둘, 동시에 두 명한테 죄를 짓는 거야. 한살 이미 끝난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왜 돌아오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야? 여자 있는데 또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저기 막. 안정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안정적은 마음의 안정적이 아니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바라던 그, 그 이성상하고 만나서 지금 사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는 그닥 그렇게 어, 행복하지 마음 마음의 행복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그리는 이상형하고 가, 이상,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사람 자기가 늘 나는 조건 조건 마음속 입으로는 달지 않아도 속으로 있잖아 속으로 난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불구하고 마음을 회피하지가 않아요 어, 마음은 회피하지가 않는다 응. 오, 왜 마음이 해피하지가 않아? 응? 그런 사람 만나서 여러분 놓고 갔다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왔는데 여러분 좋아하면서도 놓고 갔다는 카드가 두두 두 개나 나와요 음 해피하지 않고 약간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가 마음의 방황이 이건 방황으로 해둡시다 어, 왜냐면은 이게 두 개가 떴어요 어, 두 개가 떴어 에 of cups 음, 저, 사랑하면서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 어이 여러, 여러분들이 뭐 애놀이 없고 딱딱하고 그건 다 그냥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나기 위한 하나의. 그 그거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이래서 내가 떠난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그 명분을 만든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등을 돌린 건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 어 자기가 늘 마음에 품어왔던 그 자기의 자기의 이상형을 갖다가 만난 거예요. 그 이상형을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거의 바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갔는데. 뭐, 예, 예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건 모르겠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카드 내용상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데, 가, 서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이 차지가 않아요. 어. 어떠한 조건은 딱 맞아서, 왔구는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어, 호수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아 어. 저기, 막, 핑크빛, 어, 저기, 막, 꽃들이 그냥 쫙 깔려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지. 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속궁합도 그다지 잘 맞지 않아. 음, 속궁합이 잘안 맞아요. 그러, 그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하고는 속궁합이 잘 맞았거든. 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하고는 그치 예, 예 저기 막이 사람이 저기 막 시작을 에, 에, 에, 이, 에, 저기 막이 사람이 시작을 하면 여, 여러분이 홍을 해주고 여러분이 홍을 해주면 어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또 홍을 해주고 이, 이 꿍짝이 이게 잘 맞았다라는 거야 이 속궁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치 얘는 뭐다 음 자기가 그 원했던, 어, 그, 자기의 이상을 쫓아서 갔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야. 여러분하고 잘 맞았어요. 어, 속공합도 잘 맞았고, 어,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다. 여, 러분이 화날 때왁 해갖고 막 탁탁탁 쏟아붓고 막 이런 거 있었어도 그게, 그게 이별의 원인은 되지 않아요. 이, 이 사람의 이별의 원인은 자기가 늘 꿈꿔왔었던 그, 약간 욕 자기 욕심 어 자기 욕심에 맞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헤어짐의 빌미가 된 거지 음 그냥 이렇게 여, 그 어떤 그 뭐지 봉지를 딱씌워놓은 거야 그래 난잘 헤어졌어 아 걔가 이러니까 내가 헤어진 거야 그래 헤어질 때도 됐어 어 그래 질렸어 어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위로한다 그래야 되나 이래야지만 뭐다 그치. 음, 이래야지 자기 지금 생활이 불만족스럽지가 않죠. 가뜩이나 지금도 짜증나 죽겠는데. 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생각만 하면, 어, 속상해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속상해. 그런데, 저기, 뭐, 야 어떻게, 저기, 뭐, 여러분의 그, 그런 거지. 그니까, 반대, 시, 반대 심리? 어, 좋은데도, 어,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그거 갖다가 평가절하를 시켜가지고 그래 아 내가 잘해진 야 거야 어 그래 잘해진 거야 그래서 자기 어, 자기가 스스로 셀프 어, 암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못났다 어, 못났다 어. 못났다 못났어 어디 봐요 음맞아이 사람은요 지금 이~ 지금 이걸 있잖아 이~ 불만족스럽고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허함을 허함 속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방황을 해요 어~ 내가 그~ 늘 갖고 싶었던 그~ 내가 늘 꿈꿔왔던 어, 그런 거를 갖춘 사람을 만난 건 맞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딜레마에 빠졌다. 어 딜레마에 빠져서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이때껏 바래왔던 것들이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추구해왔던 걸 내가 손에 졌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행복하지가 않냐라는 거지 얘는. 그걸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어, 네가 더잘 알겠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 많이 생각나. 어, 여러분들의 그 행복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어,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했던 시간들. 난 이거 속마합이라고 봐. 여러분들하고 속공합이 되게 잘 맞았어요. 음, 되게 잘 맞았고. 근데 지금 있는 이, 여,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만족을 시, 감,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다 것, 뜻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지 않아? 응? 어? 그게, 그게 만족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딜레마가 오는 거야, 딜레마. 응, 어, 맞아. 행맨 나왔잖아. 어, 매달려 있다.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이거를 놓자니 어 이거를 놓자니 여러분한테 가고 나서도 얘가 생각이 날 것이고 어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늘 꿈꿔왔던 거고 어 얘를 택하자니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것이고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리갔다리왔다리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병신이니 아유, 아유 그걸 못하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우 답답해 맞아 계속 그러고 있어 응. 그, 그냥, 이, 이게, 그냥, 이게 성격이 이런가 봐요. 성격이, 막, 막, 그, 갈등할 때도 붕붕 뛰면서 갈등하는 애들 있잖아. 어우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우씨,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혼자서, 어, 혼자서 속으로, 막 이럴까, 저럴까, 어떡할까, 막 그냥 속에서 그냥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중얼중얼, 중얼, 어.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되는 타임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뭔가를 갖다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다? 그치 아니지 얘가 막 혼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갈등하는 그게 다르거든 응. 얘는 속으로 막 응. 속, 속에서 속 완전히 난리가 난거야 속에서는 팝콘이 튀겨지지 응. 맞아 여러분을 놀 수가 없다 다 갖고 싶다는 것 같은데 음, 둘 어느 그 어느 거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음, 어느 거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고 하나를 고르기는 하나를 택하긴 택해야 되는데 어, 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이걸 택하면 은 저게 가서 걸리고 저걸 택하면 이거 가서 걸리고 지금 계속 그래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떤 어, 기억이었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 자기 그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사람, 음, 사리가 분명한 사람, 사리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 어, 사랑한 거 맞아요. 사,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음, 그리고 뭐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라 그런 얘는 그런 마음은 없어. 어~ 왜냐면 조금 자기반성 이런 거는 좀 없어요 그니까 그~ 내가 두고 온 것에 대한 그~ 후회는 있을지언정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은 안 하는 애야 왜냐면 얘는 어~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이게 옳은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지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내가 죄지은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지가 좋아서 가놓고, 지가 좋아서 어, 이별하자마자 그녀하고 어, 저기, 막 여, 저기, 막 연인 관계가 됐으면서 마치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어, 거의 바로 여자가 생겼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늘 꿈꿨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생각난다는 건 뭐야? 이게 양심이 없는 거야 양심이. 어. 막이 생각은 날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어 미치는 거지 어, 생각은 날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 한번 안 나요 나랑 나눈 정이 얼마데 그렇지만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얘가 그 생각에 더 괴롭다 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좀 맥락이 조금 달라요 어, 맥락이 조금 갖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어, 더욱더 생각이 난다 라는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넌 아픔이고 아련함인데 너에게 난어 어떤 기억으로 남았니?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안 좋게 헤어졌다는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음 되게 안 좋게 헤어졌네요? 되게 되게 안 좋게 헤어졌다 그,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게, 이 배신감, 이게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어 내가, 내가 이렇게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 치를 떨어을 수도 있고, 일단은, 어 너를 물어봤으니까 그쪽 상황을 물어볼게요. 카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 아,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세요? 남자, 여자를 갖다 이렇게 가르세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뭐 요즘은 솔직히 남자도 여자한 여 여자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어쩌고 저쩌다 해도 여자가 뒤통수를 더 많이 맞는 게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카드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 여러분의 아픈 심정이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음, 감안해서 들으시고 어, 리딩 을 리딩 끝 무렵에 가서는 이게 누군지 밝혀지잖아요. 그렇지 초장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너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그 사람으로 어, 놓고서 어, 리딩을 할게요. 지금 어, 그 사람은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어, 그런 거예요. 어,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 어. 이게 밤도 깊은데 동이 트질 않네. 와, 어, 미칠 것 같고. 내가 내가 뭐지? 노이로제 뭐신경세약에 걸릴 지경이 어, 신경쇠약에 걸릴 거 같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어, 떤 패닉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왜? 왜 그렇게 상태에 빠졌지? 음. 그렇게 상태에 빠졌다고 나오네. 그 때, 그 당시, 지금은 모르죠. 그 때, 지금, 그 사람의, 그, 그 당시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의, 그, 그 사람의 기억을 말하는 거죠. 음. 아, 이게 뭐지? 저기 책임지기가 싫었대요. 어, 무슨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음, 자기에 대한 행동에 어, 책임 같은 거 지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대요. 뭔 소리야 이거? 음, 뭐, 뭘 책임지고 싶지 않고 뭘힘든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지쳤고, 그리고, 어 음. 음, 여러분 하면 가장 떠올랐던 것들 어, 하면은 늘 싸우기만 했다 어, 싸웠다 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의견이 맞질 않았다 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억이 강렬한 게 여기는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커플인 것 같아 왜냐하면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남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강렬했던 것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점점 기억이 앞으로 가 그니까 기억이 어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너랑 나랑 어 좋았던 시절 만났던 시절 그래서 혼자서 웃기도 하고 그때 걔가 그랬었는데 참아 내가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 하면서 웃기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어 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지 어. 믿고 싫어서 헤어졌지만 어 기, 이제 이이 이 분통 터지던이 이 뚜껑 열리는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무뎌져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치 점점 기억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어이 분노에 가려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아 생각을 못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지 하나둘씩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여러분들하고 그 있었을 적에 자꾸 의견에 맞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네가 어, 네가 우리, 우리 이게 다 잘돼가고 있는데 잘다 잘돼가고 있는데 네가 계속 뭔가를 갖다가. 어? 어, 그치. 이것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것도 준비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잘 돼가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부변에서 예를 들어서 놀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같이 의기투합해서 할 때라든지 아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잘 돼가던 그, 그 판국에서 네가 항상 초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수습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한마디로 너는 뭐다 네 글자로 사고 뭉치다 어. 어,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과연, 과연 여러분이 사고 뭉치였을까 얘가 사고 뭉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잖아 음. 그래서 이 관계가, 어, 그지? 음, 암흑, 암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음. 자꾸 이 일이 잘 돼, 그냥,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잘 되는 건데, 이대로 가서 가면 빨리빨리 잘 되는 건데, 매사에 하고, 거의 다할 때쯤 되면 어 이거 도 이거 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거 왜 필요해? 하면서 막이이러다가 보니까 어, 다투게 되고 야 그거는 이거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이만큼이 하는데 넌 이제와서 이걸 얘기하는 게 어딨어? 아니 이제와서라도 이거 얘기한 게다양 아니야? 몰랐으면 이게 제, 이게 어, 안 되는 거였잖아 그나마 내 덕에 된건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다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러고 끝 끝까지 가는 그거 있잖아요. 대충 해 갖고 그래 그래 알아서 알아서 그 끝내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어.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 사람 이 사람 말은. 어. 사랑의 그 그러 지금까지는 그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랑 나랑의 갈등의 요소였고 내가 너한테서 더 이상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어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때 어 그때 조금만 어, 그냥 너랑 나랑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 가지고 좋게 좋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또 돌아보면은 그렇게 만약 나쁘지도 않았다라는 거지 어왜 만약 나쁘지도 않았냐라고 하면 그래도 얘가 이 남자가 성격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음어 좋게 말하면 활동력이 있는 거였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경솔한 게 없지 않다? 어, 상당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 사람의 생각은 다 돼가는데 콧받들인 건 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그, 약간 뭐 꼼꼼하지 못하고 뭐 항상 뭐 하나씩 빼먹는 그런 거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갖다가 챙겨주다가 거기서 마찰이 일어났을수 있다는 라 거지 근데 이 카드를 볼때 너의 기억을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의 기억은 그렇다는 거야 내 잘못은 일도 없고 다너 잘못이라고 라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에 어떤 남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 성인군자는 그래. 어, 성인군자 그래.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사람들, 어,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 그, 사,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 음. <웃음> 그런 거예요. 어, 내 사람이 아닌 가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의 임자가 있다. 그런 사람은 마켓에 잘안 나온다.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초장에 나왔을 때, 빨리, 어, 낚아채가야지, 그, 그런 애들은 마켓에 오래 머물지가 않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장에 있는 그, 저기 나온 애들은 뭐다 그치 그런 애들 다 빠지고 난 끝물이다 이 끝물에서 골리려니까 뭐다 그치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 힘들어 죽겠다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 어, 웬 결혼 정년기 때다 빠져나가거든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물이거든 우리가 야채도 아침에 들어가야 싱싱하지 저녁때봐야 다시들해져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뭐든지 싱싱할 때 골라야 돼 그런 이치에요 그런 이치 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끝물에서도 잘 고르면요 월청 나오기도 해 밑에 묻혀 있는 거참 근데 그게 참 찾기가 힘들지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슬럼프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슬럼프에서 못 나와 아니 이 사람 성격이 그렇게 슬럼프에서 못 나오나? 헤어진 지 진짜 얼마 안된 건가? 이 사람 성격에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음 여러분들이 보고 싶대요. 음, 보고 싶고 이 보고 싶은 마음도 참 경솔해 얘는. 신중하지가 않아. 어 신중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어, 그아 어, 근데 근데 조금 귀찮니즘도 있다. 어 보고 싶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니까 그게 굉장히 어, 아마 얘는 술 마시고 문자 뭐 그런 거는 했을 래 같아 성격상 안안할래가 아니야 어, 좀 신중하고는 개나 줘버려 이런 거지 신중은 개나 줘버려 어, 침착도 어, 덤으로 이렇게 다준 거야 얘는 그런 걸다 걔한테 줬어 그래가지고 얘는 술 마시고 전화하고 잔이 이거 했을 것 같아 잔이 어, 이거 했을 것 같아 왜냐면 헤어진 이유가 어 얼척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얼척 없어요. 어이 모든 이화사 비난의 화살을 여러분한테 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이 화살은 어 그냥 얼척 없는 거야.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얘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음, 얼척 없다. 음. 지금 자기는 너무 쓸쓸하대네? 어, 왜 쓸쓸해? 얘 지금 저거, 저기, 막, 진짜 헤어진 지 얼마 안된 건가? 이게 지금 훅훅풍 전종인가 왜냐면 남자들이 좀 헤어졌을 적에는, 처음 헤어졌을 때막 자유롭고 어쩌고저쩌고 막 화나고, 왜냐면 얘분기 땡쳐냈거든. 헤어졌을 당시 얘는 지 스스로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 카드는. 소리 때문에 잠깐 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녹음해요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지 맘이잖아 지맘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 그런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게 어 고독하대요 <웃음> 생쇼를 하네 어. 여러분한테 가, 여러분이 철벽을 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이 철벽 친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철벽 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뭐 왼수진 것도 아닌데 응? 그렇게 철벽 칠 피, 필요가 있냐?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야. 야 어차피 우리 헤어졌어. 어, 꺼져, 어, 꺼져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응. 그냥 기억은 기억으로. 어. 너는 내게 아픔을 줬어. 응. 넌 내게 아픔을 줬어.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으로 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같아네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런 점을 좋아해요 얘는 그렇게 막 이렇게 그 결단력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예스 그래 저기 마, 철새야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는데도 갈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내일 갈 거야 야내 자리 꼭 얘기해놔 어, 내가 가서 돈 줄게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어, 철수야. 내일 영화 어, 아어 같이 갈래? 그러면. 어, 내일 잠깐만 기다려 봐. 어, 나 내일 그날 어두시에약속 있는데 영화 몇 시니? 그러면. 어, 그거 자기 한시 15분. 아, 그럼 못 보겠네. 아, 이럴 어떡하지? 근 그거 내가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아쉽지만 안 되겠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겠지, 뭐. 이건 뭐예요? 그쵸 같은 그 저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어 그치 자기가 되고 안되고를 갖다가 딱 계획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건데도 불구하고 그치 안간다는 거야 예 근데 1, 1번 철수는 어땠어 어 그래 그래 내일 이렇게 해라 내일 뭐가 있는지도 생각도 안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쵸 약속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거야 지나 보니까 오씨 지나보면서 오씨 이게 뭐야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나 그날 중요 교수님하고 미팅 이 있는데 오, 이거 어떡하지? 어, 그러니까 급하게 전화 이거. 야, 내거 취소해, 취소해. 그러면, 야, 이거 환불 안 되는 거야. 버젓저 뭐, 쪽에 렇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불 안 되는 티켓도 있어요. 왜냐 너무 그, 그 하루치는 몰라. 한국은 어떨지 몰라. 미국은 그렇게 하루 납득해서 환불은 안 돼. 암튼 응. 어, <웃음> 그러니까 그런 이, 거야. 그러니까 이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 점 있잖아요. 어, 딱어 그. 예스오노가 yes 분명하고 어 저기 막 사람이 시원시원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처럼 이런 미스테이크나 어떠한 그 덜렁거림 같은 거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한다 이거지. 그렇지만 후하게 평가하면서도 뭐지? 그치? 어,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점으로 좋아, 에, 좋을 때는 너랑 나랑의 사이가 좋을 때고, 너랑 나랑 사이가 나쁠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그치,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 요즘은 여자, 왜냐면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래. 어, 남자들처럼 얼렁뚱땅 이런 사람 몇안 돼요. 어. <웃음> 왜 웃냐고요? 어, 내가 조금 얼렁뚱땅 그런 게 있어. <웃음> 아무튼 그래도 사고는 안 쳐요. 어, 자. 자, 이 사람이 그 여러분하고 끝난 관계라는 거는 인정은 하고 있어요. 인식,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어. 너가, 나, 너하고 내가 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어, 끝, 어, 갑자기 어, 끝난 거는 이해는 하, 어,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갑자기 끝난 거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문자 들을지 똑 자르냐 이얄짤없는 이, 이 지지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야 그럼 네가 잘했어야지 너 같으면 이런데다 얄짜를 두겠냐 어.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고 어. 나 같아도 너는 무자르듯이 잘라. 네, 네, 저기, 마, 얘가 이, 이게 왜 나왔는지 알았어요. 음.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왜, 왜냐면 얘가 은근히, 어, 은근히 여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 은근히, 아직까지는 그게 모르겠지만, 어, 은근히 여,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어, 그 복잡한 여자 관계 때문에, 어, 그,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있어요.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모든 사람한테 책임을 질순 없잖아. 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뭐, 팔은 이쪽에, 다리는 저쪽에, 머리는 저쪽에, 이렇게 둘수 없잖아요. 어, 이, 어몸 땡이가 한 군데로 가야지 그러니까 얘하고도 직접 떼다가 어 책에 만지고 나오고 제하고도 직접 떼다가 책에 만지고 나오고 옛날 같으면 그 멍성말이야 혼인 빙자 가늠 같은 거지 한마디로 요즘엔 혼인 빙자 가늠이란 게 없잖아요 어. 너랑 나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어, 난 이게 나고 이게 하고 참 카드가 상반된다 그래서 내가 카드 초에 그랬잖아.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어,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그게 얘가 맞아. 얘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그런 게 아니야. 얘가 이 짓거리를 이렇게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갖다가 여기저기다 해놓은 것 때문에 그게 어 저기가 돼가지고 그 저기 막 여론에 너무너무 시달린다는 거지. 어, 여론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사람들이 손가락 같이 하는 거지. 야이 어깨 어, 멍멍이 텐어텐 어, 어, 텐 새끼야. 어텐 어, 10새끼 뭔지 알죠? 어, 10, 1, 2, 3, 4, 5, 6. 어 그거 있잖아요. 텐 이런 텐새끼. 어 네가 어? 이러고도 사람이냐? 뭐이러면서막 욕을 갖다 너무너무 먹고 그바람는말이 천리를 간다고 막 그냥 완전 포화 상태야. 어 이렇게 탁할 수가 없다. 태어나서 세상에 온갖 욕은 욕은 다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어쩔 수 없이 어 어쩔 수 없이 은 어쩔 수 없이 얘가 그냥 꾸겨져 있는 것 같아. 꾸겨지고 싶어서 꾸겨지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요 극장 보러 가자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 날 약속이 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갈게, 그래, 그래, 나 갈게,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영이랑 사귀고 있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빠가 뭐 해줄까? 어, 그래, 그래. 어머, 뭐, 쭈쭈봐? 어, 저기, 마. 붕어 사만큼 오케이, 콜! 하고서, 어, 그런단 말이지. 내가, 나한테 파랑새가 있다는 거, 나만을 바라보는 파랑새가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사귀면서도, 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나 그랬잖아. 분명히 얘는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왔을 거라고 헤어지는 외에도 자니, 뭐하니 하면서 연락이 왔을 거라. 고 그게 왜 그래. 얘는 뭐뭘 갖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애가 아니야. 얘 인생에, 어, 저 심각은, 이, 심각이란 단어조차가 없어. 이, 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때가 이때인것 같아. 어, 쌍욕 먹고 다니는. 책임지지 않는, 이제, 에, 책임지, 어, 채, 행동,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가 않아서. 아, 진짜 말이 꼬였네.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해놓은 것 때문에 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피곤한 순간이라 이거죠. 그래 얘는 한 번도 생각 같은 걸 해본 거 사내가 아니야. 뭐네그 노브레인, 어 브레인이 없어. 뇌가 얘는 뇌가 없어. 그니까 얘는 뇌 구조를 논할 수가 있는 애가 없어. 아니야. 뇌가 없어서 뇌 구조를 논할 수가 없어. 어, 노브레인이야, 노브레인. 그래갖고 뭐다? 아 진짜. 아 진짜 이러기도 힘든데. 어. 여, 저기, 마,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좋아했던 건 맞는데, 내가 그랬 노브레이라고. 좋아하는 방법을 몰라. 음,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어, 뭘 체계적으로 뭘 해본 게 없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이 이게 이 사람의 타고난 그 에너지예요. 이 사람의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야, 에너지가. 어~ 좋게 말하면 진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에요 그래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그래도 어~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어~ 그런데 이거는 뭐다? 그치. 옛날에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면 상관이 없어. 요즘 같은 자본주의 경쟁 시대, 경 경쟁 체제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면 살 수가 없는 거지. 옛날에야 남자가 바람기 많은 게 그게 뭐가 그랬어요. 남자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서 사람들이 참고 살았었는데. 그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일부 일처제잖아. 응, 일부 일처제고. 한 남자에 한 여자라는 게딱 정해져 있잖아. 어~ 선생님 왜 옛날하고 지금 이렇게 달라요라고 하면 옛날에는 전쟁도 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어~ 남 솔직히 남 이론상은 여자가 여러 남자 걸리는 게맞아 여자는 네버 엔딩이잖아. 하지만 남자는 엔딩 되면 그다음에 그 스타트 스타트 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려.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응,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번 엔딩이 되고 나면은 스타트 할 때까지는 어워밍왕할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은 어, 생물학적 이론상은 여자가 여러 남자 거는 게 맞는데 이게 과거에는 전쟁이 나고 뭐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끌려가요. 어, 16살 이상은 다 끌려가. 끌려가기 때문에 남자가 귀해요. 여자가 많고.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렸지만 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솔직히 그냥 피 그냥 그 생기는 대로 나면은요 여자가 걸릴 확률보다 남자가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53%고 여자가 47%야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 점점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돼 결혼하고 싶으면. 음. 암튼 그래요. 얘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방법데 모여서 막 여자들이 막 엎어 엎어 엎어 그러면은 어막 그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러는데 그게 성격이라는 거지. 캐릭터라는 거지. 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긴 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자들 입장에서는 허파 딥이 지는 거지. 어, 허파 디비지는 거예요. 어, 이런 게 허파 디비지지 않으면 뭐가 접어지냐 어, 좋 어떻게 사람을 맨날 좋게 말해. 이, 이렇게 하고 돌아야 는데내 남자가 이러는데 허파 디비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허파가 디비지지. 근데 얘는 타고난 게 이래고, 너무 순수해.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 했잖아. 이게 순수함이 지나친 거예요. 어, 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음, 그렇게는 못 살지.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어. 음. 그냥 여기저기, 여기저기 해놔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 예쁜 여자? 응. 음, 그니까, 어, 그, 그게, 그 예쁜 게 어떤, 내 눈에 예쁜 여자. 어, 내 눈에 예쁜 여자다, 이거지. 어, 내 눈에 예쁜 여자고, 어, 그리고 꼼꼼, 자기 일에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리고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그쵸, 거의 뭐, 어, 밤하늘의 별, 어, 천사,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 이, 저기, 이 카드를 뽑는 사람들이 다가 그렇진 않다는 거지. 대부분, 이 7, 8월 정도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적에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막이 뭐,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어, 불만은 하나도 없어. 어, 헤어진 거는 이 사람의 바람기 때문에 헤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얘가 쌍욕을 먹는 것도 뭐들, 그치. 어, 저기, 막 뭐, 바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해. 어, 뇌가 없어서 그래. 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해요. 음, 계속 전화가 올 거야. 어, 왜냐면 노브레인이기 때문에, 어, 그냥 지가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싶으면, 문자하고, 여러분이 차단을 하면, 딴, 어, 여러분이 차단을 하면, 딴데로도 오고, 그래, 응. 어. 차단한다고 전화번호 알면, 딴데로 문자 보낼 수도 있지. 딴 전화기로. 음, 그렇다는 거예요. 꼭, 저기 봐. 왜냐면 얘는 단순하잖아. 어, 단순하기 때문에, 다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못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요 어, 얘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어 이렇게 음, 힘든 시기를 맞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뒷단에는 되게 그치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잘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함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음, 내 눈에 이쁜 사람 음, 똑똑한 사람 어, 야무진 사람 어 그리고 애놀이 없는 사람, 어 차가운 사람, 어, 어지간하면 봐주지. 내가 그렇게 잔이 잔했는데 그이나쁘지집에가한 이 번을 안 돌아보도 봐주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 참이 어, 사람 마음 속에는요 이쁜 사람이고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어 너에게 난어 어떤 기억으로 남았니 하면은 밤하늘의 별이라고 해둘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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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난 어떠한 기억으로 남았니? 이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음, 어디 한번 보아요. 음, 이 사람은 나쁘진 않네. 어, 일단 뽑아보 보조카드 뽑아봅시다. 음, 나쁘진 않은데요. 음.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봅시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지나간 연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 왜냐 보통 남자가 실수를 하지 여자가 실수를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 음, 요즘에는 있기도 해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7,8알이 남자 쪽이겠지 아닌데요 선생님 아. 그래도 남자가 더 많다 그 어, 인정할 거 인정하자 어, 인정할 거 인정해 어, 남자가 더 많다 이 사람은 음, 후회가 된대요 음,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어, 왜 후회를 왜 후회를 할까요 어. 좋은 관계를, 좋은 유대 관계를 갖다가 다, 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응.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그래도 나름 조금 사귀었다? 어, 그래도 뭐 두세 달 사귄 사이는 아닌 것 같아. 어, 최소 6개월은 사귀었던 사이가 아닌가 싶어. 음, 최소. 음. 막, 막몇 년씩, 7, 8년씩 사귄 커플은 아니고, 그래도 5, 6개월은 넘지 않았나 싶은데, 음. 최소, 음. 아, 이, 이 사람은, 어, 얘가, 어, 바람을 폈어요. 어, 얘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어, 그걸 갖다가, 어, 자꾸 거짓말로 무마하려다 보니까, 어, 입대껏 너와 내가 싸워온 그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신뢰나, 어, 어떤 그, 그, 남녀간에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신뢰도 쌓이지만 정도 쌓이잖아 마음도 쌓이고 감정도 쌓이고 그리고 속공합도 갈수록 더잘 맞잖아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어설퍼 좀안 맞아 처음부터 박자가 툭탁툭탁 어, 기계적으로 받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얘가 얘 잘못으로 다 놓쳤다라는 거지 어. 자기 실수로 그걸 다 놓쳤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참 어휴 이런 모질의 빙신 어, 어. 이 자기가 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모질의 빙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이사람은 여러분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음 여기 카드에서도 혹시 얘가 돌아오고 싶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어 1,2번 1, 카드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어좀 저기하는 거고 여기는 진짜 기억이 있네 아련하네 어떤 기억이냐면 은 너에 대한 것보다는 나에 대한 자책 나에 대한 실수가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음될 수만 있다면 어될 수만 있다면 음. 내가 얘가 자기가 상처를 줬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될 수만 있다면 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음, 그때 그 좋았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을 때 좋았어요 내가 그랬잖아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걸 갖다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완결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완결시키기 전에 어 이게 허물어진 것 같아요 어. 완결이라는 게 뭐야 어, 사계, 사계는 사귀는 게 조금 지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미래의 약속을 하잖아요 어. 그 미래의 약속을 갖다가 그리기 전에 헤어진 것 같아요 음. 얘가 그... 그 저기 뭐이 회사 사람 같지는 않아 어떤 동호회 사람 동호회나 뭐 SNS 상에서 어 만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요. 음 그게 뭐 어디까지 갔다고라서는 아직 카드 상으로는 구체적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가볍게 가볍게 어 살을 섞은 게 아닌가 살을 섞었다라고 봐 나는. 음 그렇지만 그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 그 그, 더 많은 것을 맛보고 싶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게 촤 하자면은 막, 그, 한식 가면은 뭐, 뭐, 임금님 수라상 있잖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는 것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어, 이 여자는 어떨까? 저 여자는 어떨까? 그런 가벼운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연인이 없을 때 하면 되잖아. 어? 근데 왜 굳이 내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나서 깨끗하게 헤어지고, 응? 음? 그렇게 하고서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얘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병신 같았다. 어, 저기막 남, 저 저기 남자 여러분. 어, 놀고 싶으면 애인 생기기 전에 노세요 가볍게 이저 이 임금님 수라상 있잖아 어, 수라상 먹고 싶으면 어? 저기 막 애인 생기기 전에 먹으라고 왜꼭 애인이 생겼는데 이 짓을 하고 앉아있어 어, 이거는 상대방한테 아주 커다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 배신이잖아 배신 그냥 싫어서 헤어지고 어, 나는 어, 수라쌍을 먹고 싶다. 그래서 난 너랑 헤어지게, 헤어지고 싶다. 하고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딱이 한대 맞고 그냥 끝내고서. 그냥, 그냥. 개차발로 살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아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신 차리고 싶으면 정신 딱 차리고 한번 정신 차리면 그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정신 차리. 그게 남자야. 어 그게 남자지. 왜 지저분하게 사귀는 동안 그렇게 하고 어, 상처 주고 절그 저기만 남이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 하물면내 여자의 눈일까? 어 남의 눈에 눈서도 눈물을 내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 어? 내 여자 내 남자 눈에서 어, 저기 막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만 하겠냐? 이, 빌어먹을 인간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렇소? 음. 놀고 싶으면 애인 생기기 전에 놀아 그런 거 누가 말려 가볍게 노는 거야. 이이 음. 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기가 좀험 어려워. 음. 왜냐면은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그그썸 타고 연애하고 막 같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추억이 여러분들하고 는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억 때문에 어이그 저게 있잖아요 이렇게 흙, 흙이 이렇게 오래되고 막 눌리다 보면 이렇게 처리 되고 거기서 이제 각종 보, 오래 눌리면 누릴수록 이렇게 보석 그그땅 깊은 곳에서 보석이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눌리고 눌리고 눌려서 보석이 돼 있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돼버린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내가 병신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디 두고 봅시다. 음, 이게 진짜 아끼는 걸로 저기 막 진화가 된 건지 아니면. 어, 그냥 아끼는 거니까 잃고 싶지 않아서 소유욕인지 어디 한번 보아요. 저기 마이 사람이 여러분의 저거를 저거를 기대하는데 여, 어, 여러분의 관심, 어, 여러분의 관심을 갖다 바래요. 제발 좀 나, 내게 어, 내게 눈길 좀 줬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거야.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막 돌아온다 그러면 뭐 받아줄 의향이 있으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사랑 다시 사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6스가 <웃음> 많이 나오잖아요. 게6 오브 컵, 이, 이거 한 카드에서, 한 카드에서 6가 벌써 세 개가 나왔어요. 음. 이렇게 나오기 힘들잖아. 어, 하나를 몰아서 다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웃음> 그렇다면 은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바라고 있는 게 음, 7, 7, 80이 넘는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도 마음이 그닥 그렇게 없지는 않은 듯해? 어. 연락은 왔어요? 아직 어,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서 보면 음. 그렇지만 연락을 해도 여러분이 그, 그닥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 음, 반응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저기 막 여기서 파이브 소드가 나온 거지 반응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상대방이 반응이 좋으면 5소드가 나올 일이 없잖아? 음. 소드가 지금 여기 두 개가 비쳐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그니까, 아 몰라, 개소리 집어쳐라고 했지만은, 그, 여러분도 막 그렇게까지 뭐 얘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거 있잖아. 알러지 막 나고, 막, 어, 알러지 나고, 막 소름 끼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난네가 오는 것만 해도 몸에서 알러지가 생겨.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어. 너를 보는 5미터 전방에서도 내 몸에 소름이 돋자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얘가 그래도 재주를 부리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좋아. 기억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얘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런 미움이 없어요. 어, 미움이나 어떠한 그 어, 뭐지? 내가 그,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에 대해서 뭐 실망감이나 이런 거 전혀 전혀 없어. 음. 그럼 뭐가 있는데요? 자기, 지가, 지가 또라 내가 미친놈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얘는. 음, 내가 미친놈이었지. 어, 그 생각해요. 어,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그런 거 1도 없어. 음, 그런 거 하나도 안 비춰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음, 그냥 여러분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 오로지. 지금 현재까지는. 음. 어디 보아요 네 여러분 이 사람 받아줄 거예요 음, 조금 더 지켜봐요 조금 더 지켜보고 어, 어, 쉽게 받아주지 말아요 어, 왜냐하면 에, 그래 내가 그랬잖아 임금님 수라싹을 먹고 싶으면 내 여자가 내 남자가 생기기 전에 먹으라고 왜 굳이 내 남자 내 여자가 있는데 임금님수라상을 먹으러 가냐고 응? 근데 그게 그래요 내 여자가 있는데도 수라상을 먹을 정도면 이게 과연 고쳐질 버릇인가라는 거지 어, 바람끼는 안 고쳐져요 그럼 선생님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바람 안 풀린 남자 없지. 어, 남자 어, 남자는 99%가 바람을 펴요. 어, 그 그러니까 여자들의 믿음은 이거지. 내 남자가 어, 99%가 바람을 피니까 내 남자에서는 1%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렇게 운이 좋으려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바람 캡 보면 들키지를 말던가. 어. 돈이라도 잘 벌던가. 돈잘 벌고 들키지 않고 어, 나한테 잘해주고 어, 그러면 됐지. 선생님 그게 가능해? 요 그럼 어떻게 99%가 바람을 피는데. 아니라고 그럴 놈 있으면 나와봐. 어, 전안 폈는데 너몇달 됐니? 한 달? 두 달? 석 달? 일년 얼마 됐어? 어, 3년 지나고 가서 얘기해. 어, 사랑의 유혹기간 3년 지나고 가서 얘기해봐. 어, 그거 장담할 수있나 5년돼서도 장남할 수 있고, 1 0년돼서도 장남할 수 있어? 장담 못 해요. 왜 헤어지겠냐고? 발앞에서 헤어지는 거지. 실증, 왜 실증이 나겠냐고. 딴 여자가 더 이뻐 보이니까 내 여자가 실증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저기 봐. 그, 남자분들 지금, 지금 있는 그 여, 여 친몇 여친 번째 여친이야. 어, 과거에 왜 헤어져서? 실증나니까 헤어진 거잖아. 응? 양심적으로 딱 그냥 솔직히 이거 뭐 얼굴 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봐봐봐 바람피운 적 없어요? 어 있지 왜 없겠어? 어 들키지만 하면 무죄라는 거지 들키지를 말던가. 어 그리고 내 여자한테 잘하고 어. 먹을 거잘 사주고 그러던가. 어 들키지만 하면 돼. 어 들킬 어 들킬 자신 없으면 어 이딴 그 어, 이딴 짓거리를 하지 말던가. 음. 왜냐면은, 하 어, 그게 어떻게 어떻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라고 하지만, 들킬 정도가 되면은, 얘는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음, 들키지 않을 만큼만 했다는 건, 그, 그건 진짜 스치는 바람이고. 어 기분은 나빠도, 어떡하겠어. 어, 뭐, 남자의 대부분이 다 바람을 피는데, 그러면 남자 안 만나고 살 거야? 어, 내 남자는 깨끗하라는 그거 표정이 있어요. 내 남자 1%야? 어 1%도 안될 걸? 음. 예, 우리, 저기, 막, 내가, 내, 우리 이모부는, 지, 저기, 막, 이모부하고 이모는 첫사랑이었고요. 둘다 한결 같아. 어, 진짜로. 그런 케이스 드물어요. 어, 진짜로 드물어. 어, 그러니까, 바람 안 피, 바람 안 피는 사람, 정말 드물다 어, 그러니까 영화로 나오지 어, 첫사랑하고 만나서 평생 한는 안 팔고 서로 어, 비둘기처럼 다정한 비둘기는 암컷이 죽으면 재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지 그게 그렇게 흔하면 노래에 가서 나오겠나? 안 나온다고 흔한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바람핀다 뭐한다 뭐저기에서 속은 상황에도 뭐어쩌어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가야지 그러니까 들키지 말라고 병신같이 음. 들켰을 때는 에 그거는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상습범이란 뜻이야 상습적이지 않으면 들키기가 힘들어. 꼬리가 길면 발핀대잖아. 꼬리가 짧은데 문에 가서 걸릴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지가 병신 같지 않으면 진짜 문에다가 지가 꼬리를 갖다 휙 집어넣지 않으면 토끼 어, 토끼 꼴처럼 짧은데 그 낄리가 있어요? 안 끼지. 그런 거라는 거지. 음. 저기만 여러분은 여러분, 아, 잠깐, 열변을 토하다가 이걸 하려니까, 어, 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게 맞아. 음, 뭐, 오고 싶은 게 많긴 맞지만, 그래도 지켜봐요. 음, 예, 그래도 지켜보고, 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남자는요, 어, 어, 사람꾼이야 어. 안그런 차 그렇게 안보이기도 안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어떻게 보면 활발한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또 애가 수심이 가득해 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뭔가 어, 캥기는 데가 있어 도대체 얘는 어떤 놈일까라는 거지 그게 다이 사람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사 나한테도 여러가지 성격이 있잖아 어떨 때 가끔 깜짝 놀라지, 놀라지 않아요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었나 싶을 때 어, 그게 다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그게 다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왜냐 여러분도 계속 철벽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은 쉽게 받아주면 안돼왜 음. 쉽게 받아주면 안 되냐 어, 상습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상습적 여기서 이 후회나 반성이 아 진짜 내가 어쩌다가 들켰지 하면서 자기 저걸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달라. 진짜 여기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반성 잘하고 자기 반성 잘하고 자기 그 셀프 저거 잘하는 사람이 네, 셀프 징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 아, 그런 남자 몇 없다. 아, 그 정도 됐으면 이런 일 벌리지도 않는다고 이런 일안 벌려. 음... 저기, 막, 여러분한테, 어, 너, 나의 파랑새야, 나한테 다, 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다? 그치, 뒤로는, 딴 년하고, 자기야, 사랑해,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 말뜻은. 그니까, 러잘 보라는 거예요, 응. 믿을 게못 돼, 응.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았으면, 응? 애초부터, 그런, 저기, 여러분을 갖다 두고서 수라상을 차리지 않았겠지, 응. 아니 나는 솔직히 그래요 뭐 가볍게 놀든 무겁게 놀든 그건 지 라이프 스타일이고 어, 그건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고 어 가볍게 놀고 싶으면 애인이 없을 때 가볍게 놀지 응 어. 그리고 가 가볍게 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애인 애, 애인한테 얘기를 하고 응 어. 나는 아무래도 응 어, 니가 바람을 피게 될것 같다 어난술한상에 <웃음> 먹고 싶다 응. 어.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 정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어, 그렇게 하고 그 저기 자기 여친한테 그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든가 어, 일단은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근데 내가 살을 섞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뚝 저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좋게 좋게 좋게 좋게 해가지고 어, 하면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사귀면서 이러는 건 아니야. 정말로 사귀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어. 돼. 이, 이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너무 어,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 재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꺼져 딱 이럴 것 같아요 음뭐 욕하고 뭐하고 자시고도 없어 깔끔하게 야 그냥 곱게 말할 때 꺼져 어 내가 여기서 두번 말하게 하면 어, 욕 나가고 세번 말하면 딱이나 간다 어네번 어, 말하면 뭐지 어난늘펼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꺼져 라고 할것 같아요 <웃음> 어. 뭐 어떻게 하겠어 어, 이거 뽑았을 때 보니까 얘는 조금 힘들다 음, 조금 힘들다 그렇지만 이 사람 기억에 여러분은 참 좋아요 음, 여러분은 어,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 기억에는 그렇게 나와있어 여러분에 대한 불만은 1도 없다 1도 어, 없고 그냥 좋은 사람이다 어, 어떠, 어떻게 좋은 사람? 자기 일에 열심히 있고 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 어, 이 사람이 사랑은 했어요. 어, 사랑했고 여러분이 어, 좀그 차갑고 냉철한 건 있지만 그래도 뜨거울 땐 뜨거움을 아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 어, 뜨거울 땐 뜨거움을 아는 여자. 그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자기 그 뭐지. 어, 그거 같다 잘, 그, 상황 판단이나 융, 그,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잘 해나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4번 카드. 어 어디 보아요 뭘? 오, 예.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쉽게 놓을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놓는다는 게그 놓는다는 게그 마음에서 어 마음에서 이게 쉽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 답답해, 아우, 답답하고, 어,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움직이진 않는다. 어, 그니까 해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 엄연히 어, 다른 거야. 그니까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어,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지. 조금 움직임이 없는 사람? 음. 그리고 얘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되게 확실해. 어.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되게 확실해가지고, 야, 이거 좀 피곤한데? 음. 피곤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자기 세계가 확실하면은요, 그 안에 누구를 잘 들이지 않아. 그 안에 자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기 그 안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 뭐지 너무 외로워.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나 이것도 내거 저것도 내거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다 자기로 꽉차 있어 자기로 꽉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질감을 느끼는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 같다 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음, 힘들다. 자기는,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유, 다. 자기는, 그니까, 남자들은, 이거,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 잘못 잘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그, 그러고, 어, 그, 그러, 그 다음에 뭐야? 어, 자기가 되게, 그, 그, 자기 판단은 다, 어, 진리다. 어, 자기 판단은 다 진리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왜, 자, 저, 기뭐 남자들, 그, 자기 여자들 혼낼 때, 그자아 니가 이러니까, 맨날 니가 이러니까, 그러잖아. 지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니가 이러니까, 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야, 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서로 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지. 그, 남자들은 그래요. 자, 솔직히 실수를 남자가 더 많이 해. 여자가 더 많이 하지 않아. 이거는요, 남자들이 5, 60세 대어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정도, 저기, 뭐, 사고 능력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대체적으로 여자가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음, 대체적으로 그래. 왜냐하면 여자들은 어, 내 거, 내 가정, 내 남편, 내 새끼, 내, 내 가족 그러니까 그... 그내 울타리에 있는 것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라면 여자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여자들은 그 구조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 여자가 어, 실수를 하거나 잘, 이 가정에 잘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어. 자 어디 보아요. 얘는 뭐이 지금 이 뭔지 모르겠어. 어 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아 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헤어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헤어지고 나서는 자유롭대잖아. 요와 자유롭다 나 자유다. 지금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데. 음? 자유를 만끽한다. 그리고 만끽하고 싶다, 일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헤어, 지고 나서, 아싸! 나, 너나나, 나는 최우다 이런 거 같아. 어, 1, 2, 4, 얘는 완전히 참, 어, 정말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음. 그리고 지금, 이, 이 상황에, 자기는, 어, 좋은 거 같아요. 어, 왜냐면은, 자유로운 이 감정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그런,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삼 생각하는 게, 그, 아침, 새벽 아침, 봄날의 새벽 아침, 대나무 향기가 가득 배인 어, 약수를 먹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살림욕을 하면서, 어, 그런 느낌이 나요. 음, 이 사람 카드에서. 얘는 그렇게, 어, 자유롭고, 그, 그 대나무 향이 나는, 그, 그 약수를 딱 마셨을 때그 느낌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아, 이것이 사, 이것이 인생이려니, 한다는 거지. 어, 이것이 인생이려니, 한다는 거야. 음. 그것도 잠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의 이게, 이게 헤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다 진짜로 그냥 처음 헤어졌을 때 그렇게 자유를 느낀대요 그래갖고 여친하고 있었을 때못 해본 것들을 갖다가 어다 해본대잖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아주 신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서 너무 신나다가 하 어느 순간 갑자기 음, 어느 순간 갑자기 어, 조용해졌다 음막 놀다가 갑자기 침묵 음, 왜 침묵이냐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어 어, 어, 어 너무 자유로워 아이 어, 대나무 냄새 아침햇술아 어, 너무 좋다 와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저거 해야지 막 이러, 이러다 갑자기 아나 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이렇게 된 거야 걔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 나, 나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 혹시 딴 사람 생긴 거 아니야? 그새? 뭐, 갑자기 이런, 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 어, 왜지? 푸샤 봤나? 여러분, 푸샤 바꿨어요? 음, 얘가 그런 것 같아. 어, 내, 되게, 내가, 잘못한 건가? 어, 내가, 나의 파랑새를 놓고 떠나온 게 잘못된 건가? 이제서야 슬슬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어, 이상하다? 어, 처음에는 너무 자유로웠어요. 어, 처음엔 너무 자유로웠는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어, 허전했다라는 거예요. 허전했다. 어, 허전했고, 그때는 우리가, 어, 뭔가를 갖다가 같이 시작할 여건도 됐었고, 어, 여건도 됐었고, 그리고 너와 나가 그래도 뭐뭐 뭐 약간 삐그덕거리긴 했어도 나름 네가 나한테 어 저기 막 같이 잘해보려고 애쓴 거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네 이제 이때쯤에 음.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이야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자유로웠다가도 어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어, 그래도 그렇게 내가 잘못 예를 갖다가 어. 떠나온, 나온게 잘못된 건가? 아, 그래도 얘랑 같이 있을 때는, 음, 뭐, 뭔뭐 문제가 있었, 문제가 있었어도 그래도 좀 발전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응, 음, 발전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뱅글뱅글뱅글 뱅글,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어, 얘를 괴롭혀요. 어, 이제 슬슬, 뭔가가, 어, 슬슬 괴롭기 시작한다. 어 괴롭다기 보다는 이게 아닌가 어 뭔가 이상하다 어그 저기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미친 듯이 놀고 있는데 주변에 이상해서 딱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도시가 텅 비어있는 느낌 어막 처음에는 좋아서 그 영화에서 보면 어디 그 어디로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시끌벅적한 막 이런 도시가 나와 막 음악도 나오고 이쁘고 쭉쭉 빡빡한 여자들만 헤이 hey, 뭐 헤이 짠 헤이 안나 하면서 막 가서 막 신나게 놀고 막막 막 헤드폰 끼고 막 하다가 막 신나게 놀서 뒤를 싹 도는데 보니까 도시가 텅 배고 자기 혼자서 그 헤드폰을 끼고서 막 이렇게 몸을 갖다가 저기 막 어, 저기 흔들고 있는 걸딱 자기가 그 그걸 목격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지? 어 이게 뭐지? 내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여기 어디 여기 왜와 있는 거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음 여러분들하고 사랑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하고 사랑했던 시, 순간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서 얘가 지금 어떤 그러, 그거 막, 막 약간 뭐랄까? 어. 어, 혼 혼란 혼돈 어. 그런 게 오지 않았나 싶어. 음. 혼란 혼돈 뭐 이런 거. 어. 그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어. 이상한 감정들 막뒤어혀 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 감정이지. 어. 서로 맞지 않는 감정들이잖아요. 어떤 사랑했던 기억하고 자유 혼자 돼서 자유롭다는 기억이 맞는 기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동떨어진 기억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막 뒤섞여져 가지고 섞이지도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번잡하게 한다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럴 수밖에 음. 혹시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남자가 생긴 건가 아니면 얘한테 여자가 생긴 건가? 응? 둘중 하나한텐 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뭐 헤어지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면. 헤어지고 나서, 어, 설마, 우리가 헤어지기까지 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힘들어도 같이 그냥 갈 걸. 어, 그랬으면은, 아마도 지금쯤에는 우리가 좀더 편안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얘는, 와, 아, 원래 이런, 이런 애인가요? 움직이질 않아. 그냥 지다 상상 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뭔 놈의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제 움직일 건데? 생각하다 늙어 죽겠어? 어. 생각하다 골수, 저기, 막, 골수에, 예, 연골 다 닳고, 골수에 골다 빠져나오게 생겼는데?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어,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사귀었어요? 어, 엄청나게 답답한데? 음, 그런 거 같아요. 뭐, 움직이고 이런 게 없어. 그렇다니까? 이, 여러분한테도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얘는? 음. 왜냐면 생각이 많고, 어, 깊은, 깊은 사람일수록, 어, 전화통화하는 것보다는 문자를 더 즐겨요. 전화통화하는 애들은 성격이 급한 애들. 성격이 급하면 문자 못 찍지, 전화를 하지. 근데 얘는 주로 문자를 찍을 것 같다라고 해야 되나? 음. 이제 알겠네. 나 여기서는 설마 설마 했거든요. 여기서 확인사살 해주네. 얘가 얘는 이렇게 막 액티브한 애가 아니에요. 액티브한 애가 아니라 그 그니까 그러니까 좀어 얘는 SNS 요즘에 데이트앱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여자들을 갖다 가볍게 가볍게 만나는 것 같아. 음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음. 그 전화 부르면은 아가씨들 많이 오잖아. 미국은 그런 거 많거든요. 전화 부르면 여자 와요. 어.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 어. 그래갖고 돈 주고서 여자를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전화 전화 전화 여자라고 하지 어, 콜걸 어. 그런 거 부르는 것 같은데 느낌에. 음. 왜냐하면 누군가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누군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자기 세상이 너무 어, 자기 세상이 너무 저기한 사람이어서 얘는 주로 어, 여자를 불러서 하루 하룻밤 자고 돈 주고 이러는 걸 갖다가 하는 것 같아 어, SNS 상에서 음,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그렇게 만나서 자는 정도 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본다. 아, 왜냐면 얘는 누구하고 인연 맺는 거 별로 싫어해요. 어, 왜 그렇게 해요? 그, 그런 사람 있어. 어. 그냥 책임지고 싶지 않고, 어, 그냥 자기 거를 자기만 즐기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그치. 내 공간, 내 생활, 그랬잖아. 다 이, 얘가, 얘가, 얘한테는 다 자기만 있다고. 이,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사람들은 생각, 머릿속이나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이걸 이거 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줘야지. 이거해서내 동생, 이거해서 내, 어, 내, 우리 파랑새, 또 이거는 내 친구들, 이렇게 고서막 계획을 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에서 나는 뭐를 사고, 어, 이거 해갖고 오토바이, 어, 이거 해갖고 거기만은 에 청작해서 사면 좋겠다. 아, 오토바이를 튜닝을 해야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라고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 자기만 어~ 얘 머릿속에는 얘 내구조에는 남이라는 남이 나는 저쪽 구석에 여기 그귀 뒤에 요만한 점으로 하나 있다라는 거지. 어, 그 그러니까 남자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 성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성욕이 있으니까 뭐다? 그치. 전화해갖고 그냥 여자 불러요. 음, 하룻밤 돈 주고 사고 그렇게 해결을 해. 왜냐면 그게 가성, 가성비도 좋을 뿐더러 이 사람이 돈을 받은 만큼 나한테 해주잖아. 그니까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좋고, 어, 아니면 지가 가든지. 근데 얘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애여서 부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지. 음. 여자 불러서 그냥 놀고 그냥 보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 여러분들하고 참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데이트 안 하고 얘는 그 누군가를 사귄다라기보다는 성욕을 갖다가 돈으로 푸는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걸 참고 그런 걸 참고 나도 그런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은 있어요. 어, 있었지만, 어, 이거는 약간 병적인 것 같아. 내가 아까 어느 부분에서 얘 뭐지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병적이다라는 걸 조금 느꼈거든. 이거는 무슨 나, 뭐지, 뭐, 나르시시스트나 뭐, 뭐지, 가스라이팅 그런 종류하고는 좀 달라요. 어, 그런 장, 그런 장르가 아니야. 이거, 얘, 얘는 좀 회계, 회개, 회계한 장르? 어, 회개한 아, 회기야. 그참 회개하네 할때 어, 그런 회개한 장르야 왜냐하면 다 자기밖에 없어 어 왜냐하면 남에 대한 이해도가 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어왜냐면그 안에 자기를 다꽉차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그냥 누구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자기가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고 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어 혼자서 되게 잘 놀아 혼자 있어서 응. 외롭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일도 응. 그냥 이게 편하다 그냥 같이 있어서 뒤지고 먹고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쟤는 저렇게 하고 싶대 이런 거 맞춰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뭐다 어, 짜증난다 어, 그냥 내 공간에는 나만 있고 싶다 어, 라는 거죠 그래서 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그냥 푸샤도 보고 그러는 거, 그러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굳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 음. 왜냐면 여자야 뭐돈 주면 얼마든지 와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텐데 굳이 뭐 그런 저기 할 필요 없고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 진짜 좋네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 멋있고 소, 자기 의사를 갖다 딱딱 밝힐 줄 있고 뒤끝이 없다 뒤끝이 어, 없다 뒤끝이 어... 없다 어디 봅시다 또 뭐가 있나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음,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음, 저기, 막,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얘는 과연 누구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을까 싶어. 어. 이 사람 마음 속에는 그 사랑의 정의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음. 인간적인 면보다는 이 사람의 사랑은 어 그런 거지 나를 위로받는 사랑 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어너 너를 너가 필요한 거지 너와 내가 어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서로 맞춰 나가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 나를 위해서 네가 있는 거니까 나를 네가 나를 위해서 있지 않는다면 그치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 네가 잘났건 못났건 이쁘건 착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어 너는 내게 어나 너는 내게 그치 한마디로 필요 어 필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 not h a n k you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그냥 평생 혼자 살, 얘는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구랑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못 견딜 것 같아. 음, 얘는 그러고 이렇게 돈 주고 여자를 사서 하룻밤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어때? 어, 내가, 그, 여자를, 내 여자를, 그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딴 여자를 갖다가 만나는 게더 나쁘지. 이, 이사람들이그 직업이잖아요. 어,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풀어주고 돈 받는 거고, 어, 저기 막 비즈니스적인 거잖아. 어, 자기 몸을 파는 거고, 난 몸을 사는 거고,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 일, 일, 도 어,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건 없어. 이거 잘못된 거라 그런 것도 없어. 어,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뭐, 어머, 그래, 어쩜 그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어쩌면,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어떤 남자들은 그, 그 여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 왜냐면 여기 돈 들잖아. 이런 관계는 돈돈 주고서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 어, 돈안드리고 하려고 옆집 순이 아, 뒷집 영이 어, 그 다음에 어, 옥자 순자 다 꼬시고 돌하면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하고서 돈안드리고 어떻게? 어? 그리고 빌붙어 가지고 어, 밥한끼 얻어 먹고 그런 그런 놈에 비하면 얘는 어, 얘는 깔끔한 거지. 어, 그렇게 그렇게는 그렇게 사는 거는 싫다는 애니까. 어. 정정당당하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어 구질구질하게 얘는 그렇게 구질구질한 연애는 안 해요 어. 그냥 돈 주고 끝날 수 있으면 돈 주고 끝나는 게 가장 깔끔하지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어? 이 여자 저 여자 다리 걸쳐가면서 그러냐 이거지 어,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그 과연 내가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랑이 필요한가? 어. 그 사랑 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은 과연 뭔가 어라는 거 갖다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여러 어, 저기 뭐 여러 분에 대한 건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카드를 뽑으려면 나는 두세 시간 도더 뽑을 수 있어. 왜냐면 이, 이 이런 사람들 연구 대상이거든. 음. 하루 종일 뽑아도 얘 새록새록 나와 얘야 대해서는. 암튼 그래요. 네,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좋아요.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건 아니야. 어, 이 사람이 자기 공간에 그 누구들 들여놓지 않으려는 이러한 그이 사람의 에너지, 이 사람의 캐릭터고, 이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있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불편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질 않아요. 그, 얘는 자기가 불편할... 해 가면서까지 남한테 이게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있고 남이 있지, 남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기 때문에 나를 나를 먼저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기 그 영역에 누구를 들이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뭐 나쁘고 좋고의 평가가 아니야. 좋고 나쁘게 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어. 아무튼 내 4번 카드, 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어, 좋고 나쁘고 싫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어, 자기 열심히 하고 구김이 없고 어, 단 담백한 사람이다 라는 늦, 기억은 있어요 어, 기억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원래 혼자 노는 걸 좋아해 어, 진짜 혼자서도 하나도 안 일도 안 심심해 잘 놀아요 어, 잘 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진정한 사랑이 인생에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틀을 버릴 수가 없어 어, 얘는 돈 주고서 여자를 사는 게 이미 유스투가된것 같아요 그게 그러고 그게 이 사람한테 또 편해 음 되게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려놓을 수는 없을 거야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귀면서 이, 이걸 갖다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여자가 이걸 갖다 오케이를 하겠어. 어, 그리고 이 남자 역시 자기 그 영역에 누군가를 갖다가 오래 들여놓는다는 거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이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연애하기가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네 암튼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